만 해주세요. 원래 처음처 o 좋아했는데 요즘 불 s 운동 때문에 삼에서 후레쉬 먹고 있는 박종 h 랍니다 e I'm going to go to 먹는거 h o u 는 e I'm going to go to the 다 o <웃음> 조금 돈이 생겨서 <웃음> 리스키 좀 즐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진짜를 <웃음> 아, 아, 이렇게 크게 하셨나 봐요. 그치? 깡충?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 술이야 진짜. 오늘 저희가 술을 그 솔송주라는 술하고, 술하고 지금 담소리라는 술을 먹고 있는데 약간 좀 마셔가지고 지금 알딸딸한상태고요 요거는 40도? 요거는 13도예요. <웃음> 13도예요. 솔송주? 요게이번 올해 청와대에서 신년 설날 선물로 나갔던 술이라고하더라고요이거이름이 음. 뭐죠? 이렇게, 이미게랭미게랭렇게 이렇게, 이미게랭미게랭을 위하여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면게이렇딱이는거야미술이 아이 그 너무 술을 소조마지듯이 음미도 안 하시고 저는 국자라서 술만 먹거든요. 소말이야 그리고 술담마에서술두 병하고 그스맥 서비스도 주는데요. 이게 맛있네요. 아 뭐야 이정말 맛 되게 <웃음> <웃음> 어, 돈 주고 고용하셨나요? <웃음> 효과음인 줄. 아 이게 그 유자 유자예요. 아, 음. 비트, 비트 <웃음> 유튜반인 줄. 홍보하세요. 스타그램에 소셜 미시잖아요아 맞아요 너무 맛있게 맞아. 잘해서 넥스로 엄청 유명하던데 네.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넥스로 가면 넥스로 오는 거야. 여기 H 대구 요리하는 아, 남자. 맞아 맞아 R E X H E O를 검색하세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맛 평가는 안돼요아 하세요. 아까 이어요아 이해했어요? 하세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분이 맛이 어떤? 아, 아 되게 유자향 좀 나고. 크래커 끝날 것 그래커 그래커 그래커요. 아 아니에요. 아 이제 아 다행히는 이제 그래커인데. 이거잖아.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그냥 장국이에요. 단장. 맛있네요. 콩에 콩으로만 든 소리인가요? <웃음> 콩 닉네임이 콩이거든요. 아, 콩이세요? 술아 <웃음> 성주 어떠셨어요? 저 까먹었어요. 저도 삼인데 도수도 꽤게 되는데 별로 쓴맛도 없고. 맞아요. 되게 부드럽죠. 어, 먹기가 되게 편해 가지고 골로가기십상인데. <웃음> 향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저는 아무리 마셔도 대나무 통술 같지만 그런 그 당연히 있는 그 대나무 통뽕뚫어 가지고 쫄쫄쫄쫄 이거.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맞죠? 그, 그거랑 향이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단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약간 산미도 약간씩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 부드럽고 순해갖고 아 먹기. 먹는 기분이 네. 네. 이거 따면 그냥 한병다 먹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700ml예요. 700ml 음. 양도 적네. <웃음> <그리고 또 소주 웃음> 제일 <거>. 만족하셨어요. 아는 <웃음> <웃음>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웃음> 양이 최고죠. 아 저는 되게 깔끔하고 음. 되게 정갈하고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음, 저는 나온 거는, 거는 것도 것도 제가 마실 거고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저게 너무 독해가지고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요게 진짜 <웃음> 맛있어요. <그렇게>. 그거요? 네. <웃음> 음. 근데 전통주를 잘 모르는데 원래 좀 전통주 다 도수가 세지 않나요? <웃음> 아니요. 아니, 아니. 종류가 다양해스펙트럼 넓은가 봐요. 맞아요. 맞아. 근데 보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25도 40도 이렇게 두 개로 <웃음> 나오고요. 약주 경우에는 13, 12도, 13도 정도부터 한 18도? 20도 때까지. 어, 막걸리는 뭐 전통, 전통 약 같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귀신인가요? 약간 사물놀이 공연한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찍으면서 놀랐던 게 이분들이 술을 계속 하니까 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웃음>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좋은 <웃음> 저, 저, 저 친구들 <웃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저좀 불러주세요 아우 그럼요 너무 좋죠 언제든지 음식과 콜라보가 되나요? 응음 넥스의 음 맥스, 맥스, 안주와 저희가 페어링한 술 너무 좋다 e t 요인스타에 d 올라온 거지. 콜라보, 왜 한다고 콜라보. 했지? e a 를 e cool. I h a 하 e a 요리하는 사람인 줄알 e a woman. Wow, d a m 분 I'm sorry. I'm sorry. 요 m sorry. I'm sorry. I'm sorry. i 담 sorry. I'm s o 담솔. 담솔, m s o 이 r y I'm s o r r 아. 아. 그래서 명인의 혼을 담았대요 아, 이네 so. 아. <웃음> so. 아, 이렇게 아, 이렇게 so. 발음해야 되는 거네요. So. 아 이거는 <웃음> 근데 다만이신 분, 메이크업발성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있으 <웃음> 아, 죠렇게명인해야 그 되는 아, 이 아, 박흥선 명인. 아, 아 명인. 그 명인? 알아? 저는 <웃음> 향도 미쳤는데 한 번에 마시지 말고 미야비 씨면서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요. 박흥선 명희님의 영혼을 아. <웃음> 와. 인기할 <웃음> 것 같아. 소울이 벌써부터. 오. 맛있죠? 오. 꿈에 오. 나타나시죠. 오. 와. 와. <웃음> 너무 달아요. 약간 이야 근데 독수하고. 손가 엄청 좋죠? 독수가 높은데. 아, 이게, <웃음> 여기서 이렇게 비강까지. 그러니까 오는 오는 거 맞아 거. 맞아 진짜. 비강까지. 비강, 비강, 맞아. 비강이 어디에요? <웃음> <웃음> 어디쯤일거야 이거 어디 <웃음> 그런 거잘못말하면것들어요오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진짜 향이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그 약간 중국술들 그런 독한 거. 약간 이과도주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랑 싹 여기 씩도 훑고 내려가는 음. 그런 느낌. 맞아, 근데 그그 그 중국 그 이과 이과도주 빵이 매트. 그향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아 맞아요. 그거, 그거 저 싫어요. 엄청 싫어요. 저는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소렌으로는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소향이확 나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고기 약간 느끼한 안주랑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솔송주는? 음, 그러니 음. 깨운한 느낌? 솔송주는 약간 연어나 약간 깔끔한 진짜. 과일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느끼한 거. 음. 그래서 감티 막 이런 것도 괜찮고 고기 이런 거. 음. 해산물이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음. 약간 가리비 치즈 해가 지고먹 너무. 이다아인 화이트 와인 대신 아 소름 돋았어. 그 정도예요. 야맛나 무서 는 맛이 되게 은은하고 근데 처음 먹으면서 되게 달달하고 느꼈거든요. 음그 그래. 어, 향이 아무래도 좀 그런 좀좀 스위트하게 느낄수있을것같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래서 진짜 해산물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주무준 샤넬 취했어? 어, 아저다. 어, 힘드네. 설탕, 누르. 빨리 먹을 것 같다, 또. 꿀. 꿀이 들 아, 꿀에도 안 맛이었구나, 그러면. 아, 그게 느껴지나? 그렇죠, 느껴질 수 있죠. 느껴질 수 있죠. 예민도 하셔라. 느껴지수 있죠. 핫도그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맛있어요. 무서워, 요리하시는 분. 응원는 그냥 추가하면서 먹으래요.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응, 다 했다. 응원은 응. 응, 하나씩. 안 돼. 주세요 미수 랑.